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건데 이 깜찍이 3 0 다이어리를 쓸거고 오늘은 제가 음, 컨셉을 제가 최근에 그 오마이걸의 살, 살짝 뭐였더라? 아 살짝 설렜어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귀여운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워서 오늘은 그 살짝 설렜어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그 노래와 뮤직비디오 컨셉으로 다이어리를 꾸며볼까 해요. 일단은 그 앨범 커버를 보면은 뭔가 초록색 느낌의 노란색 느낌의 체크체크 체크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 스티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노란색 색지를 대강 잘랐는데 저는 또 너무 너무 딱 떨어지게 붙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므로 대충? 약간 잘 될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어쩔 수 없지. 잘 만들어야지. 이거 제가 옛날에 906 스튜디오 거기서 옷 사고 받았던 스티커인데 이 초록색 스티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아껴 써야 되잖아요. 아껴 써야 되니까. 뭔가.. 뭔가 정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 그런데..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꽃을 그릴 거예요 꽃을 그릴 건데 뭘 그릴 거냐면 약간 이런 튤립? t 스타 이렇게 뭔가 정신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들지만 오늘의 컨셉이라고 우겨보고 자 이제 여기에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 같은 걸 만들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의 이 안에 사진이 하나 들어가야 돼 뮤직비디오랑 비슷하게 핑크 사진을 넣을까요? 너무 넓어서 여기 붙이기에는 태태태태태태태태태좋아요태태태태태태태태 곰돌이를 하나 봤어요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곰돌이를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되는대로 곰돌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곰돌이를 여기 뮤직비디오에서 보면은 곰돌이가 색깔이 되게 무지갯빛으로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휘황찬란하게 채색을 할게요 음. 그, 그 뮤직비디오 곰돌이처럼 그냥 뭐 대중없이 아 이색 저색 같이 칠할게요 네? 음.. 이거 좀 이상해 약간 뭔가.. 뮤비 공돌이 되게 귀여웠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되게 뭔가 심오하게 생긴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오만 색깔을 오만 색깔을 다 써서 공돌이를 한번 그렸는데 그러면 이대로 잘라서 붙이도록 할게요 아저는 제가 지금 테디베어를 처음 그려본 거거든요. 제가 <웃음> 태어나서. 근데 생각보다 귀엽게 그린 것 같은 느낌.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것 같은 느낌. 아 여기에 크게 해서 붙여도 되게 귀엽겠다. 내가 봤을 때 여기 페이지가 지금 유독 정신이 없는 거는 이게 너무 광택이 나서 그런 것 같아. 뭔가 이 광택 재질의 스티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므로 아 이거를 다시 다 뜯었다가 하기에는 일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하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 있을까? 그런... 이거 예쁘다. 예쁘죠? 아니면 이런, 이런 초록들도 있는데, 어떤 게난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닭구 성공작은 닭고를 위해서, 다이어리 꾸미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나 많은 수고로움과,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 친구를 붙이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얘를 붙이고, 이 친구를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 더 올려 붙이고 얘도 좀 올려 붙이고 이 공돌이는 여기 이렇게 붙이고. 일단 왼쪽 페이지는 뭐 뚝딱뚝딱 이런식으로 했어요 이런식으로 했고 여기서 더뭐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할건데 간단하게 스티커만 조금 더 붙여줄까봐요 붙이면 귀엽니까 어, 이런 귀여운 스티커를 오 여기저기 이렇게 여기 하나씩 붙여주고 뭔가 요 컨셉에 어울릴 만한 이런 레터링 스티커도 하나 붙이고 아 어, 그래도 귀엽다 이 가사를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너무 험난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럼 다이어리에 끼우게요. 그래도 최종 결과물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다이어리 끼우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래, 귀엽게 잘 됐네.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는 그럼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